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. 오늘은 아주 큰 시계의 대명사 파네라리 시계로 찾아왔는데요 파네라리 12시의 라디오 미르 시계입니다. 이 시계는 파네라리라고 하는 브랜드는 1860년도에 프렌치에서 맨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시계인데요. 먼저 전체를 살짝 보겠습니다. 전에 베젤의 사이즈는 아주 큰 시계인데 44mm입니다. 가죽 밴드에 핀버클이 있는데 핀버클의 끝을 보시면 파네라리라고 하는 가게니. 계알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쪽도 이와 같은 시계이고요 시계의 두께는 13mm 입니다 베젤은 4 4 m 다이얼을 보시면 검은색입니다 근데 12시부터 보시면요 따로 되어 있는데 약간 들어가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도 1시, 2시, 3시, 6시, 9시 있는데 모두 다 살짝 들어가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야광입니다 바네라리 라디오미르 시침과 본침이 아감이고 초침은 보시다시피 없습니다. 아주 화려한 뒷면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. 이 시계를 먼저 보시면 오피신 파네라리 그리고 크게 피렌체 1860인데 오피신이란 뜻은 작업장이란 뜻이고요. 파네라리의 작업장 피렌체에서 맨 처음에 시작했고 연도는 1860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각인시켜놓은 라디오 미르 파네라리 시계입니다. 이렇게 크라운 쪽에 위쪽에 이렇게 OP6658이 있구요 이것은 이 시계의 레퍼런스 넘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각인도 하나가 더 있는데 이쪽에 있군요 L1260-300 300피스만 나온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126번째라는 뜻이고요 방수는 이렇게 보시면 1 0 0 m 이고750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가지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음, 오토매틱 시계에는 로터가 있어서 돌렸을 때 빙글빙글 돌아가서 시계에 약을 주는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는 오토매틱이 아니고 수동입니다. 코일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. 오피신, 파네라리, 여러가지 주얼도 있고요. 그래서 한번 돌려보면 빠진 상태에서 빼지 않은 상태입니다. 빼면 시침과 분침을 바꿀 수 있고요. 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보면 이쪽으로 기어가 돌아가고요. 시계의 밥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. 이와 같은 시계 검은색과 로즈골드가 아주 잘 어울리죠? 이잘 어울리는 아주 큰 파네라리 라디오 미르 시계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. 짠!